3월 16일 일본 동북지역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후에는 약 3개월간은 후쿠시마 지역에서 큰 지진이 증가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고래사체의 발견, 지진 횟수의 감소, 관측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 현상이 와카야마현에서 발생하였고 4월 1일 초승달을 전후로 하여 남태평양 바누아투 부근의 뉴칼레도니아에서 규모 7클래스의 강진 그리고 관동지역 치바현과 관서지역 교토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3월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달이었다면 4월은 일본에서는 구마모토 대지진이 발생한 달이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부리고리 지역의 지진들이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일주일간의 주요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3월 27일 미국 오레곤 주 해안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3월 29일에는 바누아투에서 규모 4.9 그리고 뉴질랜드의 케르메덱 제도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중미의 온두라스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하루뒤인 30일에도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규모 4.6의 강진과 남미의 멕시코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뒤인 3월 31일에는 남태평양 바누아투 근처의 뉴칼레도니아에서 규모 7.0과 6.9 그리고 규모 5 이상의 군발 지진들이 발생 중이고 남미 칠레에서 규모 5.0과 남미 과테말라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4월 1일에는 역시 바누아투 근처의 로얄티 제도에서 규모 6.3의 강진과 규모 5 클래스의 군발 지진들이 발생 중이며 4월 1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5.3과 필리핀에서 규모 5.0 그리고 쿠릴 열도에서 규모 5.0이 강진과 아르헨티나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4월 1일 초승달과 17일 보름달을 전후로 하여 브리고리 지역에서 대지진과 화산 폭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오늘 4월 2일에는 인도네시아의 무라피화산과 스메루화산이 폭발하였고 과테말라의 푸에고화산이 폭발하였으며 에콰도르의 르벤타도르 화산이 폭발하면서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